정령은 기본적으로 한번 소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활합니다 하지만 부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으며 이는 정령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일반적인 회복력을 가진 정령을 기준으로 평균 10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우리도 정령이거든? 그건 그렇고 망자 부활이라니? 혹시 린지를 살릴 방법이 있는 거야? 죽음 굴에서 직접 망자를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 굴? 클로이, 죽음 굴이라면 혹시. 어, 거기 출입 금지 구역 아니야? 데이터 최신화, 결과 조회. 20년 전 국가 솔레이의 법률에 의해 출입금지 구역 지정된 사실을 확인. 해당 지역 접근을 위해서는 여왕 유리아의 허가와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선장님 점심은 드셨나요? 별로 식욕이 통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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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님? 어? 그렇죠. 인간이신 구원자님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도 린지와는 이걸로 이제 이별... 그리고 로지와 클로이도 앞으로 기이티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리가요 구원자님, 저는 신경쓰지 마세요 음, 혹시 죽음골에 가서 시도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아직 린지를 이 내가 죽음골에 대해 말을 꺼내서 더큰 비극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전투력을 잃었고, 구원자님과 메피 일행을 지켜줄 수도 없어. 혹시 구원자님과 메피를 잃게 된다면... 나는... 에덴은... 그리고 솔레이의 국민들은... 구원자님, 오늘의 저녁 식사는 조금 신경 썼답니다. 기대해 주시겠어요? 회피해버렸다. 선행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눈앞에 두고 희망의 빛줄기를 숨겨버렸다. 다 알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대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상 정령술사의 기량을 데이터화합니다 지난 관측 시점으로부터 성장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자 우선은 죽음꿀 그리고 강원쪽의 유물석 자원을 손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여성의 테러를 막으면 되겠군 명령 하나를 일기가 죽는 주제에 구원자라는 이 떠드는 그 아니란 입에서 반드시 피를 토하게 해주겠어.